원래 이렇게 어두웠나 여기? 모르겠어요 갑시다 이제 야 어! 뭐야? <웃음> 와, <웃음> 뭐야, 진짜 여기. 놀랐네 와아 비명소리 깜짝 놀랐네 <웃음> <웃음> <웃음> 자이번에 플레이어블 게임은 미사럿 클린업 디테일 오늘도 굉장히 특별하신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우래씨 <웃음> 안녕하세요 이어색함 어떻게 할 거예요 조금만 <웃음> 활기차게 아니 어떻게 어떻게 최대한 열심히 한 건데 안녕하세요 고느리입니다 이렇게까지만 해도 괜찮지 않니까 열등이 그걸 바로 하네 <웃음> 와씨 분위기 조졌다 <웃음> 언제 와 여기 로딩이 좀 걸리네 어, 뭐, 뭔가가 되고 있다 응 됐어 오, 오케이 오 나이스 와 모자 파란색이랑 아, 저, 저, 저... 몸 하얀색 자 여기가 바로 그 버려진 고아원입니다 저희는 지금 여기 있는 건물을 청소하러 들어온 거예요 와 분위기 진짜 이좀 역대급이거든요 저희 이런 맵을 한 번도 청소해본 적이 없는데 와이 아, 피가 <웃음> 피가 이렇게 공포스럽게 보인 건 정말 오래간만이군요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 오씨 어, 먼저 들어가세요 아, 무서운거 어, 괜찮다면서요 좀 앞서 가봐요 아, 좀 아니 야. 여기 여러분 오 여기도 열리네 와씨 들어가 봐요 어디 뭐예요? 아, 밥먹는 데인가 보다 아 식당 식 식당, 식당. 어 이거 뭐야 이게 아 곰인형? 아 곰인형 아 곰인형이 아닌데 이거 뭐예요? 뭐야 이거 어뭐 아, 부두인형같이 어, 생겼어 어 진짜? 아 뭐야 뭐야 아 우클릭 우클릭 우클릭 우클릭 와아선 <웃음> <웃음> 손에서 놓을 수가 없어 <웃음> 아 짜옥기네 아 여기로 이렇게 이어져 있군요 이이이건 이, 뭐지? 식자국이 어, 이렇게 있... 이어져 있는데? 어안 열려 이번에... 여기 어..안 열려서 다행이다 슥 어이 맵이 생각보다 방이 많.. <웃음> 뭐야? 뭐야? 왜 손바닥 자국에 막 찍혀있어 어..잠깐만 어..손바닥 새로 찍힌 것 같은데 아닌가? 여기..가.. 야 인마! 어디가! 어? 자, 그리고 이게 폐기물 상자 통입니다 자클릭을 네. 누르면 이렇게 폐기물 아 상자가 나와요. 여기에다가 각종 쓰레기를 이렇게 집어서 넣고, 집어서 넣고. 어 한번 해보세요. 아, 되게 아기자기하게. <웃음> 하나씩, 하나씩 집어가지고, 아이, 왜 이렇게 소중하게, 소중하게 넣지? 땅바닥에 있는 것도 싹다 주워야겠다. 악! 아! 자, 이게 만약에 상자가 쓰러졌어요. 아유, 그럼 똑바로 세워야 네. 되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조용히 든 다음에 좌클릭을 한번 더 누르면은 똑바로 세웁니다. 어... 그러면 똑바로 선 상태에서 옆으로 돌리는 방법은 뭐죠? 좌클릭을 잡고 드래그 하시면 돼요. 요렇게 아... 드래그... 자 한번 해보세요. 그 그렇게 다 쏟으면 어떡하노? 이거 다 차면 어디다가 버리죠? 그러게요. 왜막 차면? 야, 원래 보통 소각로가 소각 소각 있는데 아까 에. 보니까 벽난로 있더만요. 벽난로에다가? 저기 저거? 어.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 어잘 타네 여기다 아니, 놓는 거 맞는 거 같은디? 어, 그 다른 분들이랑 합방하실 때는 막 엄청나게 커다란 우주 소각장 있고 막 버리기 시원시원한데 만드데왜 <웃음> 이렇게 쥐뿔만한... <웃음> 여기도 열린 일리... 깜짝이야 뭐야? 아, 깜짝이야 아니, 쓰레기, 쓰레기 봉투네요 쓰레기 봉투였네 음. 아. 갖고 내려가 봅시다 왜, 왜 이렇게 어두워요? 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게 청소 비품을 대여할 수 있거든요? 해요? 아 근데 여기는 이제 촛불을 지원해주네요. <웃음> 우물이 있는데요? 에? 에? 아니 완 빠질 수는 없네. 아. 아 여기 여기에다가 쓰레기 버리는 건가봐. 아, 여기다 버리면 되나? 잠깐만. 소리 어, 들려요? 아, 내가 여기다 고민형 버리는데 이상한 소리 들려. 뭐지아 근데 딴 것도 버려보자. 투명한 벽으로 막혀 있어서. 아무 소리 안 들리는데? 아무 소리 안 들리는데? 아니 캔들 너무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 거 같은데? 어? 꺼졌다 아, 그 촛불을 빠르게 휘두르면 꺼집니다 와.. 이런 쓰잘데기 없는 디테일 <웃음> <웃음> 이쪽 방도 열리나? 오. 와.. 여기 주방? 와.. 미쳤다 와 디테일 미쳤다 진짜 어.. 여기 뒤에 더 있네요 식자재 창고인가? 열리나? 아! 여깄다! 뭐야? 야 온동이! 아, 와.. 너무 어둡다 그러게 맵이 좀 어둡네 뭐야? 뭐야? 에? 문 고누리지가 닫았어요? 아니요저문안 닫았는데 아니 문이 갑자기 닫혔어요? 지호 혼자 놀리지 마셈 아 진짜임! 진짜임! <웃음> <웃음> 아니 문제는 2층이 있다는 거예요 <웃음> 아 뭐야 아 2층 장식 아니었구나 어 여기 한번 볼까? 왼쪽부터 와 여기도 방이 놀이방. 있네 와 분위기... 아기방이네. 어 아기방이네 원숭이 아? 인형이 갑자기 켜졌는데요? 뭐야 뭐야 빨리 가서 한대 때려봐요 가, 가세요 아니 니가 가 아니 왜왜 빨리 가 <이> <웃음> 아니 나 쫄보할게 개월... 너 먼저 가 그냥 아 빨리 가어 이... 꺼졌어 어? 어? 뭐뭐 어, 뭐 발자국 소? 쏟... 저기 의자 아왜 움직여 물러가라 귀신아 <웃음> 어 사라졌다 어 여긴 열린다, 어, 열린다. 와 뭐예요 여기 침실 뭐아 침실 자는 곳인 것 같은데 와이 침대 프레임 공포 게임 하면 무조건 등장하는 어 원래 이렇게 어두웠나 여기 모르겠어요 갑시다 이제 야아아아아아악 뭐야 아, 이야어 아, <웃음> 아, 진짜 뭐야 놀랐네 와아 비명 소리 깜짝 놀랐네 어우야 <웃음> <웃음> <웃음> 자 이제 걸레 꺼내서 청소를 좀 해봅시다 어, 어 대걸레 빠지지 않자 상태에서... 이리 와요 이리 와요 자 여기 양동이 야, 야, 미친 대걸레질 그만하고 <웃음> 왜 이렇게 아 이게 광이야. 다 더워질 수 있구나 <웃음> 왜 이렇게 광란의 대걸레질로 바뀌었어 얘가 진정해 아 이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네요 이거 어 아이고 아이고 이거 무슨 짓이야 아이고 이 귀한 물덩이를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양동이를 한 10개 뽑아가지고 옆에다가 두면 편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돼요 A few inches later 여러분, 이 고아원에는 굉장히 무서운 전설이 하나 내려오는데 새벽 2시쯤에 이 부엌에 오시면 부엌 뒤쪽에서 양동이만 뽑는 귀신이 산대요. 헉! 진짜 미친 거아니야 <웃음> 아, 서로 겹치면 수다지는구나. 이거... 야, 임마 아, 아,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어? 뭐 어떻게, 어떻게 꽂았어요? 그냥, 각도 어? 맞춰서 잘. 난안 꽂아지는데. 각도를 어? 맞춰야지. 아, 어. 아, 나를, 아, 아니야. 아, 왜 갑자기 윈드미를 쳐, 아니, 양동이가? <웃음> 어, 어, 어. 잘좀 해봐, 컨트롤. 어어, <웃음> <웃음> 어. 그렇지. 잘 맞춰서, 아니, 아니. 잘 맞춰서, 자, 좌클릭 한 번, 좌클릭 한 번, 딸까? 이러, 이씨. 어? 자, 그대로. 그렇지. 안된것 같은데. 아주 훌륭해. 아왜 이렇게 깔끔하게 안 되지? 된 거야, 된 거야. 들어봐 아래 거 들어. 이런 개. 어. 와 이거 평소 음... 어, 언제 나가지? 금방해요 예상 시간은 한한 한 시간 반? 한 시간 반 안에 가능해요? 누리 씨 하기 나름이겠죠? 아니 네, 우리한테는 플레임이라는 전투 청소 기계가 있기 때문에 전 청소 안할 건데요? 몰뚱몰뚱 <웃음> 아. 원래 보통 다 게스트 시켜요. 어. 헤라 청소. 어, 이거 악덕 사장 아닙니까? 왜왜 왜 이렇게 돼 있어? 야 이거 이상하다 이거. 뭐요 뭐요 뭐요? 의자가 어, 여기 뭐야? 위... 아 아야! 아 이거 양동이가 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양동이가 잘못했네데 그지? 아 맞죠 맞죠. 2 하... 시간 예상합니다. 어렵다 네, 보통은 청소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거든요. 네. 제가 궁금한 게몇 가지가 있는데 누리씨는 닉네임이 어떻게 정해진 거예요? 내가 성이 고거든요. 오 고시 근데 누리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 오 강아지 지금도 키우시는 거예요? 네. 지금도 잘 지내요. 열다섯 살. 열다섯 살? 엄청 장수한 15살. 거 아니에요. 열다섯 살이면? 그쵸 아, 근데 요즘에는 건강만 잘 챙겨주면 다들 그만큼 사니까 오 어, 어. 어, 그리고 지금도 건강이 잘 지네요? 그쵸 와 대박 그 고깃덩어리가 바닥에 굴러다니면 피가 생성이 돼요 어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저희도 피 같은 걸 밟으면 신발에 피가 묻어서 뭐하세요? <웃음> <웃음> 아 됐다 <웃음> 나이도 아, 분리수거 아주 훌륭해 맘마매야 혹시 직원을 몇명 쓰세요 유튜브 채널 운영할 때 편집자 친구 한명 있어요 그렇게 둘이서만 하시는 거예요? 네와 일단 플레임님을 봤을 때 혹시 10명 더 있나요? 10명보다? 지금 편집자 4명 썸네일러 네. 4명 저 그런 거 보면 진짜 뭔가 리스펙하게 되던데? 그냥 뭐. <웃음> 뭐 어떻게 다 관리하지 그걸?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이렇게 던져놓으면 알아서 들잘 하던데요? <웃음> 어, 사람을 잘돕네어 그치 어, 내가 좀 사람 운이 있어 보면 네, 그래가지고 플레임님 보고 되게 느낀 게 맞았단 말이에요 야 무슨 작은 회사다 그래서 음. 제가 막 다른 스트리머들한테 말해 물어보고 다녔거든요 뭐라고요? 동부라고 하죠 동부 어 노동부 네 땡동부 해가지고 어 그러면 땡땡님은 다른 분들은 아잇 <웃음> 아 진짜. <웃음> 아, <웃음> 아, 아니 분명히 아니, 우리 대화 나누고 있지 물, 않았어요? 왜 물리 <웃음> 엔진이 진짜 아뭔 얘기 중이었더라? 어 노동부. 뭐. 어. 다른 사람들한테 네, 질문해서 예, 막 다른 분들한테도 혹시 이렇게 어느 규모로 하고 있냐? 그런 걸 물어봤었는데 막 20명인 사람도 있고. 우와, 그래요? 15명인 사람도 있고. 아, 진짜. 플레임님 포함해서 와, 이게 스트리머들, 유튜버 유튜브 운영하는 사람들의 세계는 내가 알고 있는 거랑 그냥 아예 다르구나 음, 두명 음. 정도면 진짜 겁나 귀여운거죠 와 근데 저보다 많이 있으시는 분들도 있군요 그분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그냥 완전 스튜디오네 <웃음> 아 제발 시프트 누르고 시프트 누르고 갔다 어. 좋아요 아주 오, 훌륭해요 나이도 좋아 좋아 어. 아우 야 온 오, 세상을 까맣게 아, 친하시려고요? 아야 잠깐만 기다려봐 아왜 아, 그래 왜 그래 어? 혹시 방은 깨끗하십니까? 제가 청소 하나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와우 그말 끝났네 평소에는 그래도 희뿜이가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좀 청소를 많이 도와줘 왜 그래요? <웃음> 아 이게, 이게 안 들어가길래 아니,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고 막 화가 막 아, 야, 치밀어 야, 올라요? 한번. 아, 뭐, 흔들었는데. 아, 이왜 이러지? 누리씨는 청소 좋아해요? 저도 제방 굉장히 깨끗해요. 청소 며칠에 한 번씩 해요. 그런 식으로 질문하니까 청소를 최근에 언제 했더라? 방에 뭔가를 건드리지 않아가지고, 가만히 두면 깨끗하다. 더러워질 일이 없다. 약간 먼지 쌓이는 거 그냥 닦아주는 정도? 자취에요? 아니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요. 그럼 지금도? 예, 네, 그쵸. 다 취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솔직히 방송을 하는데 옆에 아. 이제 누가 있으면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 안 그러셨어요? 지금? 저도 문 닫고 하거든요 <웃음> 다음은 어디 청소하죠? 어, 이런 거안닦기냐 안안 잠깐만 혹시 염산을 뽑아와야 되나? 아 에프를... 맞네 아이고 아이고 잘못 에... 눌렀다 애플을 누르면 라이트가 켜진다고 누가 그러는데 안 켜지죠? 라이트 켜지는데요? 켜진다고요? 저도 몰랐어요 이기는왜안 켜지는데? 안 켜지는데? 야 이거 플래시가 있었냐? 야나 진짜 비세라 역사상 처음 한거 같은데? 그래요 이거 염산이거든요? 이런 <웃음> 네. 유성매직으로 그려놓은 낙서들 대걸레로 네네네. 아무리 닦아도 안 닦입니다 닦아보세요 안 닦이죠? 안 돼요 그럴 때이 염산을 가지고 이렇게 중화를 시켜 아딱 닦지! 닦으면 <웃음> 아, 반응 너무 재밌어. 자, 이거를 <웃음> 자, 다시 네. 뿌릴 테니까 가만히 지켜봐요. 알았죠? 네, 네, 네, 네. 자, 이렇게 뿌리면은 이게 스며드는 시간이 있어요. 아, 근데 지금 빨리 다 스며들었네요. 이제 닦으시면 닦입니다. 아, 이래서 닦으면. 대걸레좀 빨고 와 <웃음> <웃음> 죄송 죄송 죄송 죄송 오 깨끗해졌다 아, 큰일났다. 아, 근데 염산이 지금 좀 잔재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늘러붙었어요 이게 이거 메꿔야 아, 되는데 레이저가 헐. 있나요? 이, 여기 맵에? 분위기상 없을 것 같은데? 그쵸 레이저가 없을 것 같은데, 큰일 난. 나... 아,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이거. 레이저가 있다고요? 있다. 있네. 와! 뭐야? <웃음> 이런 걸로 이제 염산이 늘러붙은 곳을 메꿀 수 있습니다. 어. 제가, 어? 해보래요, 제가 네, 해볼래요. 해보래요. 해보래요. 제가 해볼래요. 제가 해볼래요. 제가 해볼래요. 자, 짚고, 조금만, 조금만, 오래하면 안 돼요. 스톱, 스톱, 스톱. 자, 다시. 침착하게, 찔끔, 그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좀한 번에 진드거니 한 3초만 지져봐요. 약간만 더. 3초. 니 됐어! 예, 다시. 너무 오래 했어. 어, 게왜 이렇게 어렵지? <웃음> 그러니까 이게 보면 불꽃이 약간 보라색으로 네. 튀는 알록달록한 색이면은 지져지고 있는 거고 네. 붉은색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면은 떼야 돼요 타고 있다 아 그쵸 그렇죠, 타고 있다는 표시예요 아, 그러면 이번엔 다르다 좋아요 불꽃색을 보면서 지금! 아 너무 오래 지졌어요 아, 아 너무 ]이에요. 어렵다 이거 됐어! 그렇지! 완벽해 완벽! 완벽! 바로 그겁니다 이제 좀 아시겠어요 불꽃? 불꽃 색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와우 아유 저 지하실 청소 좀 하고 있을게요 맞지요 어 그래요 여기 이 어, 정체불명의 우물에다가 쓰레기 버려도 될거 같거든요? 아아 어. 그거 상자잖아 그거 상자잖아 아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굉장히 다급하신 다음 아, 플레임님 성격에 정말 어울리는 게임인 것 같네요 좋아하는 게임이 있어요? 어, 좋아하는 게임이라기보다는 싫어하는 게임을 말하고 그거를 거르는 게 훨씬 더 빠를 겁니다 굉장히 싫어하는 게임이 있나 봐요? 일단두 가지 두 가지 제외하고는 다 괜찮아요 일단 첫 번째가 챔피언 조종에서 하는 게임 음, AOS. 네, 자 그런 거를 진짜 싫어해서. 오 어,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롤을 가장 많이 하니까 롤을 예시로 들면 5 분만 뭔가 삐뚤어져도 이제 스노우볼 굴러간다고 하죠. 0.1초라도 뭐 이득을 보든지 손해를 보든지 그거 막 해가지고 사람들이 항상 날이 서 있고 그런 분위기 개공감. 자체도 싫고. 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여서. 그래가지고 자 챔피언 조종하나 AOS 게임 그런 건 진짜 싫어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요? 총 게임. 총 게임? 네 FPS 그럼 요즘 대세 게임은 그냥 다안 하는 거네? 오버워치라던가 그렇죠. 네, 시대를 역행하는 거죠 거의 어... 오버워치 2안 하냐는 질문을 꽤 많이 들었는데 그때마다 총 게임에 알레르기가 있다 에펙스 레전드라거나 아니면 발로란트 이런 것들도 은근히 국민 그런 게임인데 그런 거에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고누리씨 채널에 약간 그런 고전 게임 같은 것들이 많거나 벽돌 뿌개기가 맞나? 그 지붕뿌개기인가? 내려오면은 아그 건물 네. 구속이군요 그런, 그런 거를 좋아한다기보다는 들어가서 플레이하기 음. 결과 보기 그런 엄청나게 간단한 것들 있잖아요. 음, 음. 직관적이고 보는 사람도 머리를 쓰지 않아도 이해를 할수 있고 플레이하는 사람은 더더욱이 그렇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임을 많이. 네? 뭐야? 뭐야? 아, 방금 왜요? 귀신 왜요? 봤어. 어디 어디? 여, 여러분들도 그... 봤죠. 왜? 나만 잘못 본거 아니지? 여기 뭐 있었죠? 그림자, 그리, 그림자 아닌가? 아니... 아 <웃음> 어? 뭐 봤어요? 이게 다리에 걸려 가지고. 아, 진짜. 기계... 걸려가지고... 아, <웃음> 아, 나 진짜. 뭐가 <웃음> 여기다 이런 걸 거... 와. 이거 진짜 이상하네. 내가 내가 진짜 눈이 잘못된 건가? 아니야. 이거 영상이 녹화됐을 거야. 다음에 영상 판독 가자. 편집자님 오... 영상 판독해 주세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임을 많이 이나 나물... 모르고 <웃음> 잼 예. 맘맘 재고랜턴은 뭐죠? 전방밖에 밝힐 수가 없어요 아, 그렇지 있겠네. 그렇지 개별로죠? 갖다 버려 <웃음> 아 너무 별로다 바로 갖다 버리고 <웃음> 촛불이 짱이야 그러고 보니까 또 얼마 안 있으면 할로윈이네요 와 할로윈, 할로윈 때뭐 하시나요? 뭐 계획 있으세요? 저는 없죠 크리스마스 때도 작업한 누리 씨 아, 여자친구 없어요? 일단은 자신의 어. 삶에 더 충실해야 되지 않을까 아 연애에 느낌? 대해서 그런 관심이 없어요 아예? 물론 하면 좋겠죠 아 이제 연이 닿으면은 연애할 그 의사는 있다? 그럼 이상형이 어, 있어요? 어, 저번에도 그 질문을 받았었는데 누구한테? 그때 럭키님이랑 양아지님이랑 합방할 때어 고누리의 이상형이 있는가 했는데 그때 없다고 했었거든요? 지금 만들어야 될 듯? 그냥 뭐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얘기해봐요 나이는 몇살 이었으면 좋겠고 키가 자신보다 커야 될지 작아야 될지 그런 거를 따지진 않고 음. 제가 지금 딱 생각하는 거는 제가 좀 멍청하거든요? 상식도 별로 없고 단순해가지고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걸 커버해줄 수 있는 사람보다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 커버하면 더 좋죠 키는? 혹시 키가 어떻게 되세요? 어... 180됩니다 와 졸라 커! <웃음> 네? <웃음> 플레임님은 어떻게 되시는지 얼굴 대. 지자 아! 어? 누리씨 좀 조심스러운 질문 하나 해도 됩니까? 어떤 거죠? 혹시 연애 하신 적 있나요? 없죠 모쏠리에요? 네 하, 죄송합니다 제가 아, 아 미안해요 진짜로 아니 예민한 질문이라고 했잖아 미안해 <웃음> 아그게 예민한 질문은 아니고 그러면 연애를 할수 있다고 한다면 뭘 네. 가장 하고 싶어요? 생각해본 적 없는데? 뭘 할까? <웃음> 진짜 아무 생각이 없구나 <웃음> 뭐 보통 영화를 보러 간다거나 맛있는 아거 먹으러 간다거나 아 그러면 채널 관리 누가 합니까? 아 근데 그 정도도 시간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약간 어, 어. 저는 제 밑바닥이 어딘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이제 어디까지 추락할지 안다는 말이죠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유리 공장이었나? 그런 데를 한번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제 영상에도 한번 담았었어요 몸 쓰고 힘 쓰고 약간 그런 거를 제가 한 번도 안 해봤단 말이에요 음. 비전이 없는 상태에서 거기를 한 1, 2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 다녀보니까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거 내 인생이 큰일 나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조금 살짝 든 거죠 음. 근데 그거를 타파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유튜브? 그렇지 본인의 길을 찾은 거지 그런 거를 하면서 이제 사는 게 가장 큰 성공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돈도 뭐하세요? <웃음> 안 들어가네요 이거? 아 아까 저희 깜짝 놀래켜가지고 지금 <웃음> 화가 많이 나셨구나 <웃음> 어왜안 들어가지? 아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손을 놓으면 좀 불안해요? 그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도 유튜브 같은 게 굉장히 좀 냉혹하잖아요 숫자로 그래프가 보이니까 음 맞아 그 그래프 보이는 게참 네.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 그죠 근데 그 그래프만 봐도 이제 약간 불안해지는데 제 과거에 이제 힘들었던 기억까지 그래프가 다시 낮아지면 다시 거기로 회귀를 할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게 심한 거죠 그럼 지금은 뭐 연애를 할수 있어도 막 바로 선뜻 연애를 시작한다 이러지는 못하겠네요? 그쵸? 그럼 어느 정도 상태가 되면은 그때부터 살짝 일을 좀 내려놓고 연애도 하고 그럴.. 그쵸 근데 그말 자체가 살짝 막연한? 뭐 약간 기준이 뭐예요? 재산을 어느 정도 저축을 해놓는다 이런 건가? 어 맞아요 그러면 좀 안심될 듯? 오 어, 목표 금액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통장에 한 20억 정도 있으면 좀야이미치 아, 열심히 살아야겠다. 다들 갑자기, 진지하게, 음, 그렇구나, 이러고 듣고 있다가 20억 얘기 나오니까, 전부 다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웃음> <웃음> 이야. 와, 벌써 다 깨끗해진 거 봐. <웃음> 아, 누리씨와의 이 즐거운 시간도 아, 얼마 남지 않았군요. 야, 아, 이거 다 치우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쵸. 죠이 미친놈아, 그, <웃음>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아, 천천히 해야겠다. 자, 이제 본편 시작입니다. 어? 고누리씨는 청소가 거의 다 끝났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원래 네. 청소 게임은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자 3번을 눌러보세요 3번? 어, 뭐야 3번이 있네? 이게 뭐냐면 겨러움, 오염탐지기입니다 아 코, 코, 코처럼 생겨 맞아요 맞아요 냄새를 <웃음> 맡아서 하는 건데 자 좌클릭 눌러보세요 지금 약간 게이지가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고 있죠 이게 뭐냐면 네. 유기물이에요 유기물 이런 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좌클릭으로 감지를 할수 있고 우클릭 아... 눌러보세요 우클릭은 무기물 이런 양동이 버려야 할 쓰레기들 오... 아시겠죠? 아다 찾아서 버려야 되 전부 다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까다롭네. 이런 시어머니 같은 <웃음> 게임을 봤나? <웃음> 어, 약간 반응이 엄청 심하게 오는데요? 뭐야, 왜 있지? 야, 병 넘어서? 병 넘어서 아닌데, 없는데? 가만히 있으면 귀신 나오나? 유령을 안 치웠다고? <웃음> 이렇게 심하게 뛸 정도면은 뭐가 보여야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레이저로 한번 이 주변을 싹 훑어 볼까? 와. 와우. 어, 찾았어요. 예? 뭐야? 이거? 아, 이거예요? 아, 여기 가까이 가니까 아, 무슨 이거 아니, 그냥 거의 벽이랑 똑같은데? 메꿨어요. 그, 늘러붙은 건것 같아요. 어, 사라졌다. 이, 여기 식료품들 전부 다 쓰레기네요. 다. 식료품이 다 쓰레기에요? 유통기한이 지났나봐요. 여기 있는 거다 담으세요. 아, 여기 있는 것들. 됐다. 어? 아, 일단 가세요. 일 너무 꽉 찼다. <웃음> 제가 하나 더 갖고 오겠습니다. <웃음> 조심. 안 제발 쉬프트! <웃음> 아 제발, 시프트! 아니! 아! 살짝 반응이 있네. 어 살짝 반응이 있는. 아주 살짝 오는. 여기 또좀덜 닦인 게 있나 본데. 또 레이저 갖고 와야 되나. 여기 여기 확실히 뭐가 있네요. 뭘 가져올까요 레이저? 네이 와서... 주변 어딘가거든요. 살짝 살짝 그렇게 그렇게 길게 말고 어, 어 찾았다 찾았다 여기다 여기다 어, 이거예요? 응응응. 음, 찡 음, 음. 찐... 끝. 나이스. 어. 아주 완벽해 완벽 완벽. 이꽤 뛰는데. 어? 여기에 손바닥 자국 있다. 오! 와, 이거 어떻게 발견했대요? 어, 조용해졌어요. 나이스! 이걸 찾네. 와, 꼼꼼하게 하는 거 봐. 로봇 청소기. 같은 거 아세요, 로봇 청소기. <웃음> 아, 비유가 너무 찰떡이어서 빵 터졌네. 진틈없이 <웃음> 진짜 쓱쓱쓱쓱 훑고 가시네. 정말로 끝이 나버렸군요. 나이스. 고생하셨습니다, 누리씨. 아! 아 <웃음> 자, 이게 퇴근 기계인데요. 액티브 누르시고, 두 번째 칸 누르시면은 바로 퇴근입니다. Exceptional! 102%. 102%? <웃음> 깔끔합니다. <웃음> 아유, 아, 재밌었다. 1시간 37분 50초 청소했네요. 평균인가요? 제가 예상한 만큼의 시간이 걸렸네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유리씨 앞으로 이걸로 어? 연이 닿아가지고 또 자주자주 놀수 있는 사이가 되면 좋겠네요 네.. 아 저는 언제나 시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웃음> 오.. 그래요? 시도 때도 없이 불러야지?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 저도 고노래씨랑 오늘 아주 오붓한 시간 보내서 보람찼습니다 자 여기 아하. 이 문을 누르시고 나가시면은 진짜 퇴근입니다 자 이렇게 고누리씨와 같이 플레이해본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 오늘도 무사히 잘 마무리가 되었군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고누리씨 이제 뭐하세요? 아, 끝나면? 저는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도 스트리밍을 하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거기서 또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넘어가서 음... 그냥 노가리 까고 그러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음... 오늘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a n k you.